안녕하세요 제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비슷한 두 점의 시계로 찾아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여성용 시계이고 이두 점의 시계를 간단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점의 시계를 보시면 먼저 다이아몬드가 아주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요 왼쪽은 베젤의 다이아몬드, 오른쪽은 베젤의 다이아몬드 하지만 러그 쪽을 보시면 이쪽에는 없고 이쪽에는 있습니다 이쪽의 레퍼런스 넘버는 69158 그리고 이쪽의 레퍼런스 넘버는 69138입니다 두 제품 모두 18K 옐로 우 골드의 금통이고요 베젤의 사이즈 또한 똑같습니다 26mm 입니다 보시면 아주 똑같은 형태인데 러그만 다르고요69138맨 뒤에 8은 금통이란 뜻이고 69158, 오늘 러그에 다이아몬드가 있고 69138, 팔에는 다이아몬드가 없는 이와 같은 제품입니다 여기 보시면 브레이슬릿 또한 똑같은데요 가운데는 유광이고 양옆은 무광입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이얼을 보시면 아주 같은 제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러그만 약간 다르고요. 인덱스에도 다이아몬드가 그리고 셋의 사이클롭스가 있죠. 이쪽에도 셋의 사이클롭스가 있는 아주 같은 제품이지만 러그만 살짝 다른 제품이고요. 두개 모두 오리지널 세팅입니다. 같이 되어 있는 여성 롤렉스 시계입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제품에서 이렇게 러그에 다이아몬드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은 이쪽이 왼쪽이 69, 158이 약간 더 가격이 나가고요. 이쪽은 좀더 저렴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롤렉스 여성의 시계 약간은 다른 제품, 기본적으로 똑같은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짠!